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창업할 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업하고 나서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저한테 촬영을 한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광고 대행사 마케팅을 20년 가까이 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장사꾼의 입장에서 마케팅이랑 마케팅 전문가의 입장에서 마케팅이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고자 모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광고기획사 쪽으로 20년 넘게 하시다가 지금도 그쪽에 계시는데 얼굴은 솔직히 공개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칸막이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이제 그 저희 구독자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장사에 맞춰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20년 가까이 마케팅 대행사를 하신 사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뭐가 궁금할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장사할 때 오픈을 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잡을게요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온라인 마케팅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음. 온라인 마케팅이라 하면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블로그, 음. 인스타, 음. 그 다음에 블로그, 인스타, sms 마케팅이 이제 3종인데 음. 근데 그것도 하시려면 본인이 하시는 업종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음. 예를 들면 인스타 같은 경우는 그 소비층이 음.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소비층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예를 들면 삼계탕 양년보다 높은 힘 음식점을 하는데 인스타 마케팅을 하는 거는 너무 아는 거 음. 음. 이런 SNS 마케팅을 할때 중요한 점은 내가 하는 업종이 어떤 타겟층이냐 음. 이 타겟층에 맞춰서 마케팅을 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처음 장사할 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처음 이제 오픈했을 때그 부분이 궁금한 거죠 음. 어 준비하실 때 음. 예를 들면 마케팅 예산을 잡으,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하실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어, 자기가 본인이 예산을짤때 어, 3천만 원이다 음. 3천만 원하면 그중에는 10% 정도 음.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돈이 없으신 분이 억지로 음.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는 없겠죠 음. 근데 이제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음. 위치 서비스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내 가게를 검색했을 때 음. 손님들이 사아올수 있는 그것목적지로주시면하시것 좋다고 합 기본적으로 우리 가게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을 팔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바이럴로 통해서 먼저 오픈을 시켜놔야지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지금 배달앱이랑 연동할 수가 있죠 아 배달앱이랑 연동할 수가 있죠 수기에 그런 이미지라든지 매장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바이럴 업체에서 다 해줘요. 음. 그런 소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달에도 그 소스를 그대로 연동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은 음식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SNS 마케팅은 음. 한 3개월 정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는 사장님 말로는 가게의 위치도 바이럴로 해서 오픈을 시켜놔야 되고 가게에서 뭘 파는지 아니면 우리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몇 시에 오픈했고 몇 시에 닿는지 이런 부분도 오픈을 시켜놔야지 찾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음. 음. 소비자들한테 기본적인 내 가게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십니다. 음. 자체를 목적으로 주시게 굉장히 음, 다는 거죠. 음, 초능목품을 어, 을때 네. 그러면 그 비용은 한 어느 정도로? 비용은 사실은 천천히 안 되는 같아요. 음. 바이러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부는 가격이 한 달에 1만원정부는 음. 것도 있고 음. 좀 비싸게 부르는 데는 300만 원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가에 본인이 생각하나 잡동 예산을 쓰시는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겪어본 거는 100만 원을 썼을 때 효과랑 300만 원을 썼을 때 효과의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광고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비용 고효율은 없어요. 음. 결국은 돈을 쓰신 만큼 고비용 고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안그러면 저도 2 0년을 하지만 음. 어, 광고주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탕 발리내 음. 광고주를 쉽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탕 발리 음. 내부적으로는 다 아는 얘기죠. 음. 일단 100만원짜리와 300만원짜리, 일단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든 음. 그 주체가 틀려요. 음. 100만원짜리면 뭐 사는 데해보서 아시겠지만 인스타로 얘기해 음. 주면은 100만원짜리 같지만 파워로스가 음. 10만원도 안 된다. 음. 그거를 광고주한테는 10만원이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음. 그 광고주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수단? 그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이제 정직도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나요? 굉장히 좀... 그거는 중요한 거죠 음. 근데 보통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음. 아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음. 얘기하시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같아요 음. 저비용인데 음, 음. 아그 비용을 줄수 있다? 그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은 음. 거짓말 봐도 거짓말 봐 음, 그래서 돈준 만큼 효과는 볼수 있다 이렇게 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물론 노출수가 틀리니까 아무래도 100만원짜리를 해서 진행하는 노출수가 300만원을 지불하는 노출수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우리나라에 외식업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회사 외식업 전문으로 하는 광고대행 회사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궁금합니다 왜 외식업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대행 회사는 아니면 은 광고대행 회사는 없는지 있기는 있지만 저는 거기도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봐요. 어, 그거로는 답을 드리려고 하면 되게 애매한데 <웃음> 그런 것 같아요. 대형 프랜차이즈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매이저 광고되는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들한테 이 맡겨서 그들이 브랜딩과 매체를 올릴 수 있는 전략과 이런 것들이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이 돼요. 근데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독립 정포라든지 조금만 자영업자로 상대하는 그 전문 광고되는 사람 없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아, 광고대행사 입장에서 돈이 안 돼요. 예산 자체도 작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면 저희 쪽은 반미단의 형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대행사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이제 조합광고대행사 음. 이쪽에서는 돈이 안 되죠. 음. 그러다 보면 매이버나포털을 기반으로 하는 음. 이런 s n s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사들 음. 바이럴 광고대행사들이입만이 의식으로 그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들은 어쨌든 그 반미당의 형태를 서한점보당 10만 원으로 20만 원남는 거를 100대, 2 0 0대로 모아서 음. 그래서 그의 목도로 만드게 높고 음. 종합박모대행사라든지 이런 걸 지향하는 쪽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안 되는. 바이럴 회사들이 말하는 이런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해?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 인브라이운스 마케팅 대행사들은 저희도 뭐 가르쳐가 있지만, 내가 제가 봤을 때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그 회사들과 대행사들이 함께 관계돼 있죠. 고객들이 직접 소비자들이랑 접도 이렉트 해요 음. 그런데 플랫폼을 정확하게 가지고 인플루언스 마케팅하는 회사 그런 바이러스가 담고 되는 사람은 믿어도 되실 것 같아요 음. 근데 독립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예의해준다는 쪽들은 효과는 반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사기성이 있는 분도 있고 그거는 되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객님까 그러니까 싸다고 다 좋다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싸면 근데 이제 그게 저도 그게 옳다 그러다는 아니지만 저 같은 관문사 입장에서는 음. 아 싸다고 다 좋지만 않다고 판단을 음, 하는 거지. 음. 외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매출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다시 올려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 그렇게 매출이 확 떨어졌을 때 돈을 써서 광고를 한다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 같았으면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외식업적 공고 대응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음. 매출 떨어진 다면 보통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 매출 떨어졌을 때는 희미자칭의 인식이 맛없다 음... 그래서 음. 굉장히 커요 그게 음. 맛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부분 두 번째는 서비스적인 부분 음. 불친절하거나 불견하거나 내가 봤을 때 어떤 편의사이 없다는 점 근데 사실은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마케팅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음. 문제의적인 맛이 없다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음. 그래서 저도 음. 요즘은 뭐랄까, 매출이 떨어진 강의 마케팅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말은 못할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신 결과로는 그 외식은 기존의 마케팅해주는 기업체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지 않은 가게는 광고를 투입을 해도 효과는 그것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많이 매출이 떨어진 가게는 방송 음. PPL에서 음. 해드리면 아마 반짝 효과는 있으실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백종원에 삼4천 원이 나온 집들이 초반에 손님이 엄청 많았지만 결국은 백종원 씨도 얘기하고 싶으면 요거 물었다 하잖아요 음. 그런 원인이에 맛이 기본이 안 되면 음. 저희가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금. 음. 근데, 만약에 맛이 없는데, 저희가 수업을 시켜가든지한번 음식 소비하는 부분에서, 음. 초반 한 일주일, 주 정도는 저희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수 있어요. 비용 대비. 음. 물론, 비용이 비싸지만. 근데, 그것만 보고 싶으면 끝이라고 보시면 더 맛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수 있게 더 많은 거죠. 요즘에 본인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SNS에 홍보를 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대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일단 실추어 아. 저희가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좋다고 생각 해요 어쨌든 s n s 는 자체가 개인이 만들어놓은 사회관계만 서비스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신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콘텐츠 하나 만드는 것 자체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를 보기까지도 굉장한 4년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음.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그 본인들의 노력이 윤대반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뭐아 본인들이 할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대인사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게 본인 만족도 에 크나클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저도 좀 궁금해요. 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의 기업 이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고 홍보 하는 거 하고 외식업, 요식업 쪽에서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거하고는차원이 다릅니다. 기업 쪽에서는 나름대로 큰 금액을 갖고 효과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 데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외식업, 요식업은 소규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지고 있는 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광고대입사 입장에서도 돈이 안될 겁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래서 광고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SNS나 막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사장님들이 SNS에 노출이 돼서 자기 가게를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게 하시는 분들이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셔놓고 여러 가지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홍보 마케팅을 돈 들여서 해도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 외식은 힘들다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광고 대행사 하는 입장에서 기본이 안 갖춰져 있는데 홍보 마케팅을 의뢰했을 때 혹시 하나요? 근데 <웃음> 참 네, 그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상화를 하시지만 음. 저희도 광고하는 입장에서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처음 그럴 다는맛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남문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전체 포지션 중에 모든 기업이든 장사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처럼 정보들이 법령을 받 시대에서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걸 일단 움직이고 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확실해야 돼요. 음. 저는그 공고 마케지만 상품을 팔없는데 포장해드리는 기술은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까다로운 질문을 제가 몇 가지 했는데 답변 제대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이렇게 힘들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오늘 광고 대행사를 20년 가까이 한 사장님을 제가 섭외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이 사장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광고는 포장일 뿐입니다. 포장을 해서 안에 내용물을 파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포장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영업 가게도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맛이 만들어지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홍보를 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더 부각을 시킬 수 있지 기본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왔을 때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더 실망을 남겨주고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본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전문가를 모셔 놓고 이런저런 답을 구해 왔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오늘도 강수TV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